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날씨가 어때요? 지금 시카고는요? 오늘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좀 춥긴 해요 내일 모레면 할로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 무슨 옷을 입을까? 침 멍크를 입을까? 아니면 마녀를 할까? 아니면 프랑키슈타인을 할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할로윈이 무한의 날인지 알아요? 분장을 하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캔디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콜릿을 주기도 하고요 음 껌도 주고 뭐 많이 줘요 오 선생님도 오늘 빨리 나가서 캔디 사 와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분장하고 오면요 초콜릿이랑 캔디 나눠 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습 열심히 하고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음 초콜릿을 진짜로 보내줄 수는 없지만 초콜릿 모양이 있는 이모티콘을 보내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 뭐했는지 기억나세요? 음, 음. 3라인에서 뽑으는거했잖아요 스킵이랑 스텝으로 이번 주는요 5라인에서 해볼 거예요 오,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어, 라인 1에서 하고, 라인 2에서 하고 3라인에서 했는데 왜그 다음은 4라인이 아니고 바로 5로 가요? 음 3개가 지나면요. 4개나 5개나 6개나 7개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4는 스킵하고요. 뛰어넘어서 그냥 5로 바로 갈 거예요. 그래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나? 악보를 아, 보세요. 네, 오. 라인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 딱 보니까 G라고 쓰여져 있어요. 몇 번째 라인이 G죠? 두 번째 라인 오, 두 번째 라인이 G예요. 그러면 피아노에서 G가 어디죠? F, G 이렇게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죠? 깜빡깜빡 세개첫 번째가 F고요. 그 다음이 G니까 자,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모든 노슨 G니까 첫 번째 노트는 G네요 당연히 그리고 음, 슥 한번 보세요 지구 그 다음 노슨요 음 내려가네 그럼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은 또 내려와요 그 다음은 또 내려가네요 오 그리고 아그 다음 노트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오, 라인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하면요. 라인을 길게 쓰지 않고 그냥 작은 라인 하나만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하나 내려간 거 C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C, C, C 같은 노시고요그 음, 다음은 또 C네. 그리고 스페이스니까 이제 올라가요. 이번에는. 그리고 또 라인으로 또 올라가네. 그 다음 노어 라인에서 스페이스인데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잘 보세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니까. 그 다음 또 다시 덧줄인 C로 네요 그리고 라인에서 그 다음 노슴. 어 라인이에요. 그러면 스킵이잖아요. 스킵. 이렇게 스킵하면 그리고 또다시 라인으로 오니까 스킵다운이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 세개 라인은 쓰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상관없어요. 몇 개의 라인을 위로 더 그리든 우리는 딱 우리가 봐야 하는 G에서부터 내려갔나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갔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반 한번 쳐볼까요? 자, fine hand position. 손을 쥐에 올려놓고요. 새끼 손가락으로 치고요. Finger number five. Ready? One, two, three, go. G down, down, down. C repeat. 이 G예요. 그럼 여기인데 첫 번째 노트는 G에서 시작 안하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미 누가 얘기했어요. 어첫 번째 노트 이미 뭐예요. 음. 쉬. 그래도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계산해 볼까요. G에서 그 다음 밑으로 가는 라인은 스킵이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줄로 또 스킵해서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C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찾으셨죠? 아까 벌써 이야기한 사람 잘했어요 준이었나? 준 June 이름이었나? 자, C에서 시작하고요 업앤 다운으로 봅니다 한번 슥 가볼게요 1, 2, 3, go C, step up 또 다시 내려왔어요 또 올라가요 1번이 일네오그 다음 스킵 그 다음 또 라인으로 스킵이에1원1그다2은똑음은 동시에요 그 다음 오스9 10스1스텝1 다운. 4 1스16 1 스킵. 8스9 1 2 1 1 잘 보면 돼요 라인에서 라인이면 은요 스키 그 다음에 라인에서 그냥 쑥 하나 내려가든지 라인에서 쑥 하나 스페이스로 올라가면 스텝업이나 스텝다운이죠. 아셨죠? 자 그럼 조금 한번 빨리 쳐볼까요? Find a hand position. Start with C. 자 C로 시작합니다. Ready? 1, 2, 3, Go! C, D, C, D, C, skip up, o p two count, same! Step down, o p down, o p skip, skip, two! 아, 쉽다, 그죠? 자, 이번에는 위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태까지는 아래에 있는 라인에서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위에 있는 라인에서 한번 앞으로 볼까요? 이번에는 왼손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왼손 안 했으니까 자, 악보를 한번 보세요. 음, 위에서 두 번째 줄이 f래요. 그러면요, 저희는 c에서 내려간 efs 할 거예요. 어, e f 도 있는데요. 이건 말고 왼손으로 지금은 할 거니까 c에서 내려간 세 번째 까만 것만 있는 e f 에서 시작할 거예요. fig말 number 5를 놓고요. 왼손 Five. 자 F인데 음 보니까 악보를 쓱한 보면 LINE, SPACE, 또 LINE, 또 SPACE, 그 다음 또 LINE 그 다음에 SPACE로 이번에는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LINE, 그 다음에 또 SPACE, LINE 오! 쉬워요 라인에서 스페이스로 쭉, 라인 스페이스 안 스페이스로 올라갔다가 라인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로 내려와요. 그 다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접어요. Ready? One, two, three, Go! 어디서 치든 상관없잖아요 보세요 어차피 우린 스텝 앤 스킵으로 볼 거니까요 오, 그럼 이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스킵이 좀 많은 걸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오, 어디서 시작하죠? F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라인에서 라인이니까 스킵으로 갔다가 또 스킵으로 가네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 멀어요 근데 나또 라인 옷시에요 어떻게 찾을까요? 그 바로 옆에 라인은 스킵이고 그 다음 라인이니까 다시 F죠 그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쭉 위에서 두 번째 줄 라인이 F니까 그렇게 F를 봐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음 편하신 방법으로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F에서 만나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천천히 Fine hand position Start with the F One Ready Go F 스킵 그다 다시 또 F로 가요 스킵 또 스킵 마지막 노트 수립밖에 안 했어요. 투도 아니고 포도 아니고. 왜요? 뒤셀러를 닫. 옆에 있는 까만 점 보이세요? 오, 그 까만 점이 있으니까 2 플러스 원은 쓰리 세 확자잖아요. 자, 5 라인이요 나와도 피어누치기 쉽죠. 그래서요 오늘은 선생님이 음악 이론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악보를 잘 보기 위해서 음악이론을 배우게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박자표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음자리표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박자표를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악보를 보면요. 오!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세요. 뭐가 먼저 있냐면요. 음자리표가 있고요. 그 다음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노트들이 막 있고 요렇게 칸이 딱 있어요 이 음자리표는요 피아노 어디에서 치는가를 이야기해주고요 그 다음 이 옆에 숫자는 박자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노트들은 물론 어디가 어디에서 치는지 CDEF 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요렇게 칸이 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를 해서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박자표를 먼저 볼게요 박자표는요 아까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예요 두 가지의 숫자가 쓰여져 있죠 위에 숫자와 아래 숫자가 있어요 자 먼저 아래 숫자는요 음표 중에 누가 기준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코로나 시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해픈옷이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은음표가 음,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의 숫자는 이 음표들이 몇 개가 한 방에 들어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도 얘기하면서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근데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아래 산은요, 코로노시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코로노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까만색, 까만데 기둥이 있는 거, 그 코로노시 기준이고요. 위에 산은 그 코로노시 네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방 안에 네 명까지 갈수 있어요. 한 방에 네명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보면 요거 먼저 한번 보세요. 어, 박자프가 4-4. 사산에요, 그죠? 그럼 아래에 사는 코로노시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 위에 사는 코로노시 4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하나죠? 호놀. 오, 이 말은요. 호놀은 뚱뚱해요 호놀은 혼자서 네 박자니까. 코로노 4개하고 똑같으니까 혼자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방 하나에 딱.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호 홀노스는 4개니까, 코로노 4개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코로노도 혼자서 방을 딱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방을 보세요. 음, 해프노스는 코로노보다는 조금 날씬해요. 그러니까, 해프노 하나는 2개, 또 다른 해프돈 하나는 2개. 2, 2. 그래서 4가 되죠. 그래서 해프노스 2개가 또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음, 코로노스는 날씬해요. 코로노즈 한박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노시 4개까지 되니까 하나 둘셋넷 요렇게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 어? 위에 숫자는 3이에요 그런데 밑에 숫자는 뭐죠? 4 4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아래 숫자 4는요 코로노시 기준이고요 그 다음 위에 숫자 사는 코로노시 3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대요 세 박자만 한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 이렇게 코로노시 3개면요 끝그 방은 이미 다 찼어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마디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마디를 보세요 두 번째 마디는 몇 박자죠? 어? 다디르 해프 노트 다디르 해프 노트는 몇 박자예요? 세 박자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왜? 세 박자까지만 들어가니까 한방 한 안에 오, 그래서 다른 건 넣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 half 두 박자 하고요. 그 다음, q u a r 한 박자니까 다 하면 세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세 박자가 딱 되니까 그 다음은 그 방은 또 찼어요. 그럼 여기 이 방에는 w h o 네 박자짜리 눈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왜요? 너무 뚱뚱해서 못 들어가요. 아셨죠? 이게 바로 박자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2, 4 2, 4 그럼 아래 4는 코로나식 기준이니까 똑같고요. 위에 거는 어? 코로나 두 개밖에 못 들어간대요. 이 방은 더... 작은 방이네요 그러면은 코르노시 하나 둘 이러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해프노시 하나 들어가 버리면 이 방도 다 차요 그래서 이 방에는 나들이 해프노시 들어갈 수 있어요 노안 돼요 너무 많아서 두 박자 밖에 안 되는데 세 박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호노스호노스도안 돼요 호노도 너무 뚱뚱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2, 4, 2, 4, 4분의 2 박자는요 홈노도 못 들어가고 나디레, 해스노세 박자짜리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걸 Time Signature, 박자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자표는요 한 마디 안에 몇 박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랍니다 자, 두 번째 음자리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피아노는 많은 건반이 있죠? 이 많은 건반을 각각 음표로 보고 칠려면은 어느 음표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하는 거예요. 자, 먼저 건반, 까만 건반 두 개에 있는 C를요. Middle C, 중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Middle, Middle은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쪼루루 올라간 음을 칠 때는요 높은 음자리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는 높은 소리를 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간 낮은 소리를 내는 거는요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라고 하고 낮은 음자리표에 그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오선이지만요 앞에 음자리표가 높은 음자리표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앞에 음자리표가 낮은 음자리표면 여기서 여기를 찾아서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높은 음자리표를 한번 둘러볼게요. 높은 음자리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영어를 travel clef, clap, travel clef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g clef. 그리고 G처럼 생겨서 이두 번째 라인을 우리가 G라인이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g 클래프라고도 해요 그러면 5선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라인이 G니까 그 다음 아래 스페이스는 F고 E, D,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줄이 그려진 우선 아래의 음은요. C예요. 미들 C.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건 항상 미들 C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번. 뭐죠? 오, 두 번째 라인이네. 원, 투.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라 우리끼리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이 약속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약속은. G? 그죠? 그럼 두 번째 거 어?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찾죠? G에서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몇개 내려가나 G, F, E, D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억나요? 5라인 밑에 조그만한 덧줄이 C예요 C보다 하나 더 올라간 스페이스니까 D예요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자 그럼 다음 거는 쉬워요 덧줄 C 그 다음 오 G에서 한칸 내려오는 스페이스네요 F 그렇게 음을 찾을 수 있어요 어우 선생님 근데 빨리빨리 못 찾겠어요 빨리빨리 아직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빨리 찾는 거는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낮은 음자리표로 내려가 볼까요? 이 미를 쓰에서 아래의 소리를 내는 음자리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오, 어, 보니까 이거는 뭐랑 비슷해요? 영어 알파벳 중에 F랑 비슷해요. F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어, 어떤 학생은 C랑도 비슷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선생님 보기에도 C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F랑 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클래프를요, F 클래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낮은 소리를 낸다고, 베이스 클래프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리고 한국말로는 낮은 음자리표. 왜냐면 낮은 소리를 내니까. 자, 낮은 음자리표는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을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이 F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아까 높은 음자리표는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 G죠? 여기 낮은 음자리표는요 반대로 위에서 두 번째 줄이 F입니다 못 외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외우세요 그렇지만 나중에 꼭 외우셔야 해요 왜냐면 이건 우리 약속한 거니까 자 그럼 그두 번째 줄이 F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F에서 going up, g 고요그 다음 going up, a 고요그 다음 going up, B구요 그 다음 going up, C예요 오! 이거는 5라인 위로 올라가서 라인이 없으니까 덧줄을 딱 그렸는데 그게 e c 네요 오 그래서 트러블 클랩의 높은 음자리표의 C는요 5라인 아래에 그려지고요 낮은 음자리표의 C는요 5라인 위로 그려지는 거예요 왜요? 이 C를 놓고 위로 올라가고 C로 놓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거 어!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네 그럼 F 아까 우리 약속한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는요? C 어, 이건 쉬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낮은 자리 피해서 제일 위에 있는 건 c 라고그 다음 C 상칸 내려온 거니까 B예요. 어, 이건 조금 헷갈려요. 눈으로 많이 익혀 두세요. 자주 나오는 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고요. 그 다음 저의 첫 번째 스페이스인데 이거 어떻게 찾죠?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라인이 F인데 F보다 하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G죠 어우, 어려워요, 선생님 괜찮아요 자, 오늘 수업 어땠어요? 우리 너무 많은 거 배웠어요 그죠? 음악이론에서는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음자리표 푸음 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트래블 클랩, 베이스 클랩을 배웠고요. 여기서 어떻게 앞부분는지도 배웠잖아요. 자, 이 많은 거 중에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트래블 클랩 하고요, 베이스 클랩. 그 다음은, 오 베이스 클랩에서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은 F고요. 그 다음에, 오 베이스 클랩 파이브 라인 위로 올라가 있는 작은 라인은 미를 C예요. 요거 두개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트러블 클랩 높은 음자리표에서요 음 아래에서 두 번째 줄 G구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음자리표를 G 클랩이라고 하고 또 높은 음자리표에 5 라인 밑에 있는 작은 라인이 그려진 노트는 C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번 주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어, 이제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지내세요 안녕